치야 이거 언제 받았더라? 발렌타인데이? 어, 뭐야? 뭐여? 몇개 들어있는 겨? 일단은 두 개만 준비한. 8월 4일까지. 아, 넉넉하네. 살짝 데쳐야지 이거 다 해봤자 삶으면 얼마 안돼 치즈 폭포 먹어볼까 까르보 불닭볶음면 위에 부어서 팽이버섯 닭다리구이 맛있는 것만 모두 준비했지 인턱블블블블블블블블좋아블 응, <목소리> Mm-hmm. 오도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! 홍사운드입니다! 오늘은! <웃음> 불닭가르보의 치즈폭포! 그리고 닭다리 살에 불닭가르보나라 소스를 발라서 구워봤습니다! 빨리 먹어볼게요! 아 좋다! 밑에 면들이 뜨거우니까 이 치즈가 녹은 상태로 오래가서 너무 좋네요 이쯤에서 닭다리? 음! 엄청 맛있네! 이거 조금만 더 레시피를 개발하면 훨씬 맛있어질 것 같아 지금 제가 만든거는 속까지는 간이 안뱉거든요 이걸 만약 속까지 다 이렇게 소스맛이 배도록 할수 있다면 칼집을 내면 괜찮겠다, 그죠 칼집 내가지고 좀 재워둬도 괜찮고 그리고 저온으로 좀 오래 굽는거지 다시 해봐야 되겠다, 이거 다음에 하나만 더 먹고 치즈 뿌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치즈가 아직 좀 멀었구나. 와, 그 치즈 살짝 탄 것처럼 구워진 부분의 풍미가 너무 좋아요. 제가준비되거 있어! 먹어보겠습니다 먹었습니다. 까르보 불닭 닭다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냥 굽고 그다음 소스를 발라서 한 10분 정도로 구웠거든요. 근데 그랬더니 속까지 양념이 안 뱄어요. 다음에는 칼집을 척척척 내서 처음부터 아예 같이 버무려서 재워놔 전으로 샥 구우면서 계속 익히다가 마지막에 높은 온도에서 착해가지고 딱 구우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까르보 불닭에 라클레치즈. 어. 괜찮습니다. 그런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지난번에 그냥 불닭볶음면이랑 먹었잖아요. 그냥 불닭볶음면이 좀더 나은 것 같고 그 팽이버섯을 먹어달라는 요청이 꽤 있었어가지고 큼직큼직하게 해서 이렇게 딱딱딱 놓고서 이렇게 먹으려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칼질할 때 너무 위에를 잘라가지고 다 이렇게 흩어졌어. 그래서 그냥 같이 섞었는데 라면 두 개에다가 팽이버섯을 잔뜩 넣으니까 소스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얘를 좀 많이 듬뿍 듬뿍 넣어서 간이나 이런 건딱 맞았습니다. 근데 아쉬운 게 비주얼이 좀더막 빨갛고 막 이랬어야 되지 않았나 막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먹방이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